2020년 정보사회미대학과 1학기 종강총회 지금 시작합니다. 종총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1학기가 끝나고 종강총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종촉은 아주 간단한 학생의 소개와 월별 행사 및 사업 보고 그리고 예산 사용 내역 공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학생의 소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hey, you stop. Let me put it down another way 안녕하세요 정보사회 미디어과 학생회장 댄디아영 구학생회장 제세찬영입니다 놀이가 없으면 심사도 없다 안녕하세요 나우 기획부장 박지민 우지은입니다 학과의 모든 행사를 전달하는 최강 홍보 1층의 영상 디자인적인부분을맡고 있는 제작국 최수호이은서입니다 실질적인 업무와 사무을 담당하는 실무국 고민영유니보 박희준 김민보입니다 네, 비록 1학기 행사들은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여러분과 함께 20년도 정삼위의 한 학기를 함께 만들어온 나우 학생회 구성원입니다. 네, 학생회 정식 인사는 2학기의 개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월별 행사 보고인데요. 1월에는 먼저 새내기 꿈배움터를 간부 <담부> 수련을 준비하 그리고 정보사회미디어과 학술제인 커넥션의 위원단 모집과 신입생 입학 축하문을 각 가정에 발송했습니다. 2월은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유튜브의 첫 게시물인 학과 소개 영상의 업로드와 수강신청 가이드 영상 업로드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3월엔 개강한 정삼이라는 온라인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홍보국이 2주에 한 번씩 대외활동 알림 게시글을 업로드했습니다. 4월에 신입생 친구들의 과담을 맞추고 택배로 발송했고요. 중간고사 야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5월은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우의 키스터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에는 1학기 마지막 야식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1학기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웃음> 네, 개강을 하지 못해서 아직 진행하지 못한 행사들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행사들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네, 다음은 1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행사들을 준비하며 발생한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자료는 페이스북에도 게시될 예정이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회장단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1학기에 진행할 수 있는 행사들이 아무래도 적었다보니 종총이 참 빨리 끝났습니다. 2학기에는 여러분과 종총 길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생활화하면서 여러분 건강 꼭 챙기시고 어서 학교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1학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no?